AX제곱 더하기, BX 더하기, C. 이게, 보니까, X의 제곱, 이런 걸 우리가 2차라고 하지, 그지? 2차항이라고 하죠. 그래서 이걸 2차항, 그 다음에 X의 위에 없는 거, 1, 이생략돼 있는 1차항, 그 다음에 여기 상수항까지 해서, 이렇게세 개를 지금 잘적어줬잖아 그지?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는 결국, 2차보다 낮은 친구들만 있는 낮거나 같은 2차식이다 라는 거는 2차식이다 라는 고건 혹시 기억나요? 아 좋아요 좋아요 2차식이에요 좋아요 자, 2차식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렇게 는이 들어가는 친구에게는 이런 친구들 는이 들어가는 등호가 들어가는 친구를 등식이라고 한다 라는 것도 기억나요 혹시? 아하, uh -huh, 오케이 좋아요. 자, 그러면 오 기억났어. 오 좋아, 맞아요. perfect. 아 맞아요 등식. 아까 는 y가 아니고 는 0이었던 친구는 2차 방정식이다라는 것까지 갈라 그랬는데 오. <웃음> 좋아요. 자, 2차 방정식이었던 친구죠? 다시 정리하게, 정리해서 한번 적어보죠. 어허. Uh -huh. 자, 그럼 이차 함수는? Uh -huh. 좋아요. 그러면 이랬을 때, 얘네들 둘다다 2차식이면, 다 뭐는 0이면 안 된다, 라는 친구가 하나 더 적어줘야 될걸? 오케이. Okay. 좋아요. 둘다이차기 때문에, A가 0이면 안 된다, 가꼭 들어가 주셔야 됩니다. 퍼펙트. 좋아요.